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지난번에 아이디어가 좋은 독특한 짐바지 가방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독특한 컨셉으로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연히도 지난번 소개한 짐바지와 같은 브랜드인 오르트리거구요. 바리오 p s 라는 제품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구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종류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패니어가 주체가 되기엔 배낭이 아쉽고 배낭이 주체가 되기엔 패니어가 아쉬운 그야말로 트윈원 제품이거든요. 그래도 페니어적인 성량이 10% 더 짙은 것 같아서 배낭 겸용 페니어라고 명칭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페니어에서 배낭으로, 배낭에서 페니어로 사용 목적의 구조 설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거의 1~2초 만에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두 번째 특징입니다. 혹시 캐리어 가방인데 배낭으로 전환이 되는 제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용 방법이 나 착용감은 바리오 PS가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패너와 배낭으로의 사용 설정 전환 방법은요 랩을 반대로 두르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랩의 한쪽 라인이 고정되어 있어서 반대쪽 끝을 잡고 양면으로 왔다갔다 이동하면 되는건데요 가방에 고정된 부분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랩을 펼치거나 반대로 젖힐 때 전혀 불편하긴커녕 편리했습니다. 가방의 부피에 따라 랩의 고정 위치도 변경할 수 있어서 웬만해서는 랩으로 덮은 부분이 들뜨지 않습니다. 바리오 ps를 배낭으로 사용하려고 패니어 장착면을 랩으로 덮으면 외관이 깔끔해져서 장착면에 옷가지 등이 걸 는 일이 없고요. 겉면에 포켓도 생겨서 소지품을 구분해 수납할 수 있습니다. 어깨 끈에는 가슴 조인 벨트가 있는 대신 허리 조인 벨트는 없고요. 끈 길이 조절은 다양한 신장에 맞게 조절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가방을 팬니어로 사용하려고 어깨 끈을 랩으로 덮으면 위쪽에 어깨 끈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하단이나 좌우측으로 줄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라이딩 중에 끈이 외부로 흩날릴 걱정은 없겠습니다. 랩이 바닥면까지 덮여 있으니 랩에 잠금고. 를 가방의 부피에 맞게 잘 걸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배낭으로 사용했을 때의 착용감도 좋은 편입니다. 트레킹 백팩이나 스포츠 백팩과 같은 충격 흡수와 등의 핏감은 기대 할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출퇴근이나 외출용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라이프스타일 백팩 같은 가벼운 착용성은 기대할 수 있거든요. 등과 가방이 부딪힐 때마다 적당히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소지품에 의한 등배임이없고요 땀을 흡수하지 않지만 통기 성도 좋은 편이라서 일반적인 백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더군요. 팬이어 장착 부분은 다양한 짐바지 규격을 호환하는 편입니다. 고리 형태의 거치대를 짐바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거치대의 기본 내경이 16mm지만 8mm 10mm 12mm 플라스틱 패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부터 로드바이크 짐바지까지 웬만한 규격을 호환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치대 부분은 간격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짐바지 형태나 자전거 형태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후크 부분도 높이와 간격 조절이 가능해서 페달에 가방이 닿지 않게 조절 한다거나 짐바지 크기가 작아서 고민이라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용량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26리터이기 때문에 배낭 용량으로 따지면 그리 큰 용량은 아닙니다만 페니어로서는 살짝 부담될 수 있는 부피와 용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이나 캠핑을 떠날 때 장을 보러 시장이나 마트에 갈때 자출이 라 하더라도 노트북과 같은 큰 짐을 넣어야 할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 노트북 포켓이 들어 있어서 충격 흡수에 대비할 수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리하면 되 니까 편리하더군요. 가방 뚜껑은 로업 방식입니다. 가방 원단 자체가 방수 원단인데다 절개선을 모두 심리스 처리한 방수 구조라서 뚜껑도 돌돌 말아서 잠그는 방식인데요. 매번 열고 닫기가 번거로운 단점이 있기는 한데 소지품 부피에 따라 가방용량을 약간 는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바리오 PS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소 자전거 들고 출퇴근하랴, 마트에 들리랴, 주말에는 놀러 다니느라 짐이 꽤 있는 편이라면 추천합니다. 바로 저겠네요. 백팩과펜니어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 어깨에 부담도 덜고 불안하게 짐을 자전거에 방치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긴 하더군요. 근데 크기가 작은 미니벨로는 장착이 어려울 수있고요 짐바지가 특이한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하세요. 행라